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요 휘낭시의 전문점인 브릭센드에 다녀왔습니다. 이브릭센드는 강남과 동탄에서 벌써부터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번에 9월 달에 삼청동에도 매장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녀와봤습니다. 제가 딱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와 코에서 달콤한 냄새가 와, 미치도록 나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 브릭센드 삼청동에 있는 브릭 샌드 10개를 가져왔고요 시그니처 음료를 제가 갖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시그니처가 보통 브릭 스패너, 브릭 아이스, 브릭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세 가지 음료는 크림과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테이크 아이스 아웃을 해 갖고 오면 은 녹을 수 있어서 매장에서 추천해주신 비포 선라이즈와 앱사 선셋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이세 가지 시그니처 음료에다가 이 브릭 샌드 찍어먹는 게 엄청난 맛있는 것 같아요 매장 에 곳곳에 포스터에 그렇게 붙여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포장 되 있는 걸요. 한번 세팅해 볼게요. 네, 이렇게 세팅을 해왔습니다. 이거 맛있게 먹는 방법을 보니까 에어프라이어에 160도씨에서 3분 동안 구우신 다음에요. 실온에 10분 정도 한김씩 시키신 다음에 드시면 더욱더 맛있는 브릭스텐드를 즐기실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오늘 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 에어프라이어 3분 동안 돌려왔고요. 지금 한번 먹으면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지만 제가 부 보면서 먹으면서 어떤 맛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료부터 먹을게요. 얘가 비포 어, 써나이즈고 얘가 에프터 선셋인데 비포 써나이즈는 석류 베이스이고요. 에프터 선셋은 에프터 선셋은 복숭아 베이스라고 합니다. 음료 얘부터. 어우 엄청 새콤하고 달콤해요. 음. 그럼 얘부터 먹어볼게요. 얘는 딱 봐도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본 브릭 같아요. 기본 브릭. 음. 아 냄새 미쳤어 미쳤어. 음. 어 버터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음. 이게 달달해요. 음.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 이게 단면. 음. 음. 너무 고소하고 맛있다. 음. 와 풍미가 입안 한가득 와. 음. 이본이 이렇게 맛있는데 이 나머지것은 들 얼마나 맛있을까요 다음은 얘가 아몽브리 이 아몽브리군요 지리산 천연 골과 계량두 소금? 계량두 소금 모르겠다 계량두 소금과 그 로스틱한 아몬드를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휘낭시이래요 아, 그럼 얘부터 얘도 먹어볼게요 천연 골이 위에 있고 아무래도 그다음에 소금이 있다보니까 단짠한 맛이 좀 있지 않나요? 그, 지리산 청연걸이 들어갔다 는데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몬드가 너무 고소해. 어, 와. 기본 볼식이 솔직히 더 달아요. 얘는 전혀 달지 않아. 그래, 와. 음, 진짜 고소해요. 그, 아몬드가 위에 있어서 진짜, 와. 심는 식감도 좋고, 고소한 맛이 입에 더 한가득 나있어요. 음. 포레스트 브릭. 영국 왕실의 홍차 브랜드. 트와이닝 얼그레이티로 만든, 통짜 풍미의 브릭이라고 하는데요 우와 우리 먹는 그 밀크티맛 있죠 밀크티가 밀크티향이 가득해요 여러분 편의점 음료제대자와 아세요 그 밀크티 고 향이 마요 밀크티를 되게 한축시켜 놓은게 엄청 진해요 빵이 바삭바삭한데 퐁신하고 쫀득쫀득해 음, 와 진짜 매력있다 얘들은 좀 이따 먹어보고 다음은 헤이지브릭 얘도 지리산 천연구과계란의 소금 그리고 로스팅한 헤이즐넛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요 음, 얘도 아몬브리처럼 약간 고소한 맛이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가 제일 맛있게 느꼈던 거는 아까 이거 먹기 전에는 아몬부르기 제일 맛있거든요얘 너무 맛있어 단짠단짠하고 와이 헤이즐넛이 되게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도 되게 강하고 어, 되게 매력있어 거기다가 이 로스틱한 헤이즐넛 진짜 맛있어 오. 아 이렇게 짠맛이 나나 했더니 여기 위에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소금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오 너무 매력있다 코코넛 뿌리 이 코코넛 뿌리 같은 경우는요 코코넛이 듬뿍 올라간 게딱 보이시죠? 한번 먹어볼게요 얘도 잘라서 단면을 단면 음. 엄청 맛있는 코코넛 과자 먹은것 같아요 우리 동남아나 해외 가면 코코넛 과자 많이 먹잖아요. 그 맛이 되게 강해요. 음, 음, 되게 달달해, 달달해, 엄청 달달한데 씹히는 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와 카라멜 부리 얘는 수제 카라멜을 시럽으로 만든 휘낭시에라고 하거든요. 음, 향뭐 카라멜 향이나 그런 거는 코에서는 안, 안 느껴지는데 맛 어떨지? 응? 아, 단면 맡으니까 카라멜 향이 난다. 이렇게, 이렇게. 묻혔어 음? 뭐? 달달한 카라멜 맛과 이 위에 뿌려진 소금 같아요. 소금로짠 맛이 있어가지고 단짠단짠한 얘도 브릭이거든요. 아 여기서 고민된다. 헤즈락 브릭이 제일 맛있었는데 얘얘 어, 얘 뭐야? 얘 진짜 맛있네요? 그러다가 나머지 것보다도 더 쫀득쫀득해요 음, 음. 김브릿김브릭김브릭김브릭 가게 위에 올려져 있어요 얘는 씹히는 맛이 남들 다, 다른 것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김블릭 음. 솔직히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반칙이다 와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아니 휘낭시에랑 김부각을 어떻게 올릴 생각을 하셨지? 와 얘는 진짜 반칙이다 얘는 진짜 와 이거는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와 얘는 진짜 반칙이다 음. 어이두 가지에서 고민되네? <웃음> 어카칼멜브릭어 어, 밖에서 다시 김부기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c p g 값도 크런치한 게 엄청 고소해 일단 먹을게요애프터스 선셋 음 얘는 은은한 홍차와 홍차 맛도 난것 같고요 그다음 복숭아 향이 되게 잔잔하게 깔려있어요 저는 새콤달콤 좋아해서 이런 게 이거 게더 맛있어요 뭐, 비포서나이즈가 다음은 여기 초콜릿 바른 거이 초콜릿 위에 올린 거든요 에어프라이어 돌리시면 안 돼요 그냥 드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루비브릭 휘랑시의 초콜릿 루비브릭 칼리바우트 루비 초콜릿에 천연 라이즈베리를 블렌니가 새콤달콤한 휴양시라고 하는데요. 얘서한번 볼게요. 음. 우와. 새콤달콤한 향이 나. 음? 음! 솔직히, 초콜릿이 위에 있어가지고 초콜릿맛밖에 안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와. 달달한 그 새콤달콤한 향과 함께 초콜릿감 휘나무새가 엄청 퐁신퐁신하면서 쫀득쫀득해. 달콤, 달콤 브릭. 얘는 그냥 봤을 땐 저는 그냥 밀크 카라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는 솔티드 카라멜풍에 발로나 돌 둘셋 초콜릿이 올라간 브릭센드의 시그니처. 아, 얘는 브릭센드의 시그니처래요. 시그니처. 먹어볼게요. 초콜릿 너무 고급시다. 진짜 엄청 고급죠. 제가 느낀 거는 재료가 너무 훌륭하네. 재료가 훌륭하다 보니까 고급진고 훌륭하다 보니까 음. 너무 맛있네. 음. 어, 단맛도 맛난 맛있, 단맛도 나는데 너무 잘어울리데 조화가. 다음은 다크 브릭. 카카오 72% 카카오 72%의 발로나 아라과 초콜릿이 올라간 진하고 풍미 깊은 향양시레이래요 음. 그럼 얘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76%라고 하는지 엄청 진한데 단맛이 과하지 않아요 응. 요새까지 초콜릿 발린 것 중에서 1등은 얘 역시 시그니처로 맛있는 것 같아요 응. 달콤브릭이 1등 2등은 루비브릭 3등은 카카오브릭 응. 그리고 네, 오늘은 제가 브릭샌드의 휘낭시의 열종과우트종을 먹어봤는데요 와 여러분 제가, 저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이 조그만 거 하나 2, 3편 두고 사먹는 거자제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아 그럴 뭐 하네 여기 성분 보니까 재료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프랑스산 밀가루에 프랑스산 고베 버터 유기농 비정제 설탕 제주 한천 프리미엄 100% 아몬드가루 뉴질랜드 앵커버터 프랑스산 계량두소금 지리산 천연 꿀 아니 이렇게 좋은 재료 쓰시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는 그 재료들 있잖아요 그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가지고요 와 너무너무 진짜 버터맛도 풍미가 강하고 고소한 풍미도 강하고 와, 너무 맛있었어요 음. 저는 이 여기 이제 로브이브릭 그냥 시그니처, 시그니처 달콤브릭 카카오브릭 같은 경우는 되게 초콜렛 맛 때문에 휘낭시한 맛이 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걱정을 하덜덜 마해요 어. 초콜릿이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본연의 특색이 너무너무 가득하게 휘낭시아랑 너무너무 잘 조합스럽고요. 다른 것도 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김부, 김부릴과 카르멜브리 너무 맛있게 먹고요. 그리고 페즈 브리과 아몬 브리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른 것도 더 맛있는데 제 입맛에는 특히 이게 더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매장에서 드실 때에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그니처 음료 있잖아요. 브릭 슈페너, 브릭 아이스, 브릭 뭐였지? 크라우드인가? 그세 가지가 아이스크림과 그 크랙이 올라갔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브릭센터 찍어 먹으시면 더 맛있게 기품풍을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먹었던 이 비포 서라이즈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렸어요. 새콤한, 달콤한 게. 그리고 아까 포장들 보니까. 그냥 드셔도 되지만 이게 우리 뭐 결혼식이다 없슨 행사 했을때 답례품 주잖아요. 답례품으로도 되게 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구 선물 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강남 강남이나 이게 화성 이렇게 삼천에 있잖아요. 친구 만날 때 선물 세트 조금밖에 뭐세개 세트나 뭐 다섯 개 세트 이렇게 선물 주면은 너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재료가 달라지 역시 아, 정말 맛있었어. 그리고 삼천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너무 깔끔하다 고 그러고요. 겉품 모은 하얀색 외관이고요. 안에 같은 경우는 브릭 샌드가 그 벽돌 모양이거든요. 얘도 벽돌 모양이잖아요. 벽돌 모양에서 그런지 그 내부 자체가 벽돌의 그 색깔 이잖아요 약간 버건디랑 와인색. 그런 걸로 이렇게 인테리어 해 놓으셔서 사진 찍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 그 색감들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맛있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음식은 맛도 있어야 되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